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성군 구항면 보계산 전원주택지를 소개합니다. 어느덧 보계산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겨울에도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소나무숲은 이곳의 자랑입니다. 소개해드릴 토지 이웃에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집이 이미 한채 들어서 있고 바로 옆에는 흰축공사가 한창입니다. 택지와 닿아 있는 6 m 도로 건너에는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한 대나무숲이 여전합니다. 이곳은 사람과 땅을 아낄 줄 아는 정많은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경관도 좋을 뿐 아니라 택지 조성에도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상공에서 보니 택지와 소나무숲 경계에 자연석으로 단단하게 석축을 쌓았네요 측면의 커다란 바위는 현재 건축 중인 유택과 경계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대로 멋진 정원석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에 대한 교통 등 주변 여건을 간단히 짚어드리자면 홍성 톨게이트 홍성 시내는 차량 10분 내외 초등학교 면사무소는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두부 10분 정도입니다. 이제 택지로 다가가 볼까요? 토지와 붙어있는 폭 6m 도로에서 올려다보니뒤편에 소나무숲이 감싸고 있군요. 토지로 향하는 옆 자그마한 나무가 식재된 바위는 옆 토지와 경계인 바위의 천머리 부분입니다. 토지로 올라가니 깔끔하게 쌓아놓은 석축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가까이서 보니 마치 성벽처럼 단단하고 멋스럽습니다. 제각각의 크기와 모양이 절묘하게 맞춘 형태가 가위 예술이라고 할 만합니다. 아래쪽부터 연결된 가유의 상단부에 자연스레 만들어진 연못이 있습니다. 원래는 가제도사는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니 개성껏 꾸미면 정말 멋진 연못을 품은 정원석이 될 것입니다. 과일을 타고 물이 흐르는데요. 물길 따라 옆 토지와 대략적인 경계가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서 바라본 경관은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대나무 숲 옆으로 먼 곳까지 시야가 열립니다. 건축 중인 이웃집과 함께 진입로로 사용되는 곳은 주택공사전에 포장을 했습니다. 양측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진입로입니다. 토지 주변에 산소 몇개 있으나 숲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든 멋진 그림이 되는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권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주택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전체면적 1150.5제곱미터 약 348평으로 대지전환되는 면적 1118제곱미터 약 338평과 진인로 사용될 옆토지와 공유면적 65제곱미터 약 19.66평의 2분의 1인 32.5제곱미터 약 9.8평입니다. 매매가는 평당 75만원으로 전체 금액 2억 6천0만원입니다 택지 매입시 필수인 대지전용 화가에 필요한 기본설계 포함 금액으로 설계 변경시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자 부담입니다. 도로에 광역상수도 라인까지 깔아놓았으므로 건축시 현 토지로 인입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